아, 진짜. 영국하고 일본 뭐 했노? 어? 왜 짱게는 삭살 안 했노? 어? 근데 영국이 일단 앞에좀 이렇게 중국을 끝냈어야 했다. 그래, 말, 그래, 말갈족은 남길 수 있지. 어? 그래, 말갈족까지 봐줄게. 근데 모든 왜 제일 좋 같은 한족을 남기어? 그냥 <웃음> 그게. 이게 싫어 난 맘에 안들어 볼게 진짜로 아, 아이씨 드러내렸나 아, 오 이번판은 파밍 좀잘했 아까랑 보기엔 혼났나 주가 방암 너무 많고 누군가 숨어있을 것만 같군요. 으면 가 급한 대로 쓸 수는 있겠어요. 건 물건. 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 아이 게 인간적으로 복갱이는 좀 하라 배치겠다. 하라 템캄 하라 템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 아, 게 복갱이 좀 아이고. 잘못 만든 거 같아. 분후급이 도착합니다. 기대는 하지 않아. 급한 대로 쓸 수는 있라라 끼라. 나무 <웃음> 그림자 흔들리는 와씨 하이퍼 이거. 먼지가좀쌓인것 같군요. 내나 걸어 다니고. 는데가좀했거가명이잡다 와, 도와, 도와드려야 되나? 아, 음. 잘하겠. 아니, 오, 네, 그걸... 해야겠다. 이... 이... 드 이... 이... 이... 이... 이... 이... 는 이... 이... 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아, 이... 이... 이... 이... 이... 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가면 돼? 가면 돼? 가가가가아나 무기만 맞추고 바로 갈게 나 먼저 가인다 그러면? 응. 응. 나툴 타고 바로 갈게 퇴 응. 먼저 가 나... 상자가 없긴 한데 살릴 수 있나? 거기 있대 거기 있대 저 아래 있대 나, 나. 야, 여기 퓨어라 있어 어라아이 씹새끼가 저거 눈탈을 해어요 치료 아 잠깐만 궁궁! 아니 공이왜 안먹혀 미친 좀끈적할꺼아 쟤는 시즈계 들어가도 그냥 살릴게 아, 음. 아 만화가 없으까나 아, 살릴게 확힐 해봐 확힐 해봐 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하겠습니지쌈하겠습니하세요니까쌈만이습니까쌈하겠습하나먹분후니니습니 태진이가 먹었구나. 지가좀 쌓인 것 같군요. 아나 그냥 유리병 구해야 되는데? 청당에 많이 터난다. 그래? 청당 가야지. 그럼. 거의 안 터졌었어. 거기 또빡세어려진 선물 같네요. 구 있어. 이 왔어. 나이야잡았 뭐니? 너 뭐니? 요나 가만 좀. 뭐 하냐 야. 봐봐. 치료할게요. 새끼야 나 살릴게. 확 킬해 봐. 온다 온다. 병신. 못맞추봐고아이새 게야 우리가. 이건 내가 잡을게. 또확 킬해 봐. 졌네. 님 이거 먹었 존가 사망했습니다. 걔 했습니까? 아마 나랑 템 많이 겹친 거 있을 거야. 달펜 있는 살펜. 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뭐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봐. 달펜 있어? 지체하는달팽 있던데? 잠깐 전 아, 이거 믿다. 일단 기만찾으면 되거든. 내려가서. 편히 가시기를. 뭔가 음이편치 않네. 여 기병 맞면서요 하이퍼로프 쪽에 많이 있던데? 존재주가 있는아아니 뭐? 어. 나 마지막에 그쪽에서 상속박 안 나와 가지고. 나무 그림 흔들리네요. 가어려우요 아우, 걔나오 진짜 잘만들고 이런 집에 서 브이로그가서, 브이로그이 없을 거예요. 아 고주 가서가서브이가서 브이로그가서, 브가서브이다다이즈다이즈그가이로그가이이이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음. 아 뭐야 타이저 여기서 안 나와? 타이가고주가에서왜 나와? 아 숲에서 나오구나. 숲 번화가 병원 여기서 그럼 끝나면 이제 파밍지 여기서 파밍 끝내면 되겠네. 여모 음. 아직 안 잠겼지? 생존자가 사망했으며 그리제 생존자열명안 났습니다. 내가 라이터 다섯 개 있거든?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웃음> 감자나 캐러 가야지, 그러면. 아니, 이게 오일 좀 캐서 피치카도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나 스택 받는 용으로 매운탕 만들어도 되 오일 캐 거면 지금 번화가랑 고주가 밖에 안 남았어. 어? 번화가, 고주가, 양궁장 이렇게 남았는데? 연못에 감자가 있는데?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 아니, 오일 필요하다며. 어. 우일이 안그면 그렇게 해야지. 없으면 나올 게? 얼마 남았던가. 큰 기대는 하지 않아. 괜찮게 나온 것 같고. 나템이긴 한데 채템은 아직 도 많이 안만는거같고한거고한거고 응? 영국 영목 가자. 연못 영목은... 영목 가자고. 어. 한국에서 어. 보이는데이 새끼 곰 잡는 거 같은 뭐 있어? 데? 어, 공작고 있어. 좀 얘기가 다르죠. 공 쪽에 아까 있어. 일단 합류하고 가자. 합류하고. 음. 우리 둘 먼저 갔다가 잘리면 어떡해? 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누구 체력? 바다 냄새가 나요. 해진이 체력 이 2,300이네. 정양소양 때문에 그런 거. 저감 때문에 그래. 나 저거 저것...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휴를 딱 가겠습니다. 파키라자 어, 저거 66이 알누 와봐 야장장니 당신 일후 갑니다. 배가 있어도 어이, 나갈 수 없을 거예요. 나나이쪽으로 양악 잡을게. 응. 야안 되면, 야, 혹시 해준이 빠르게 낚시 가능? 낚시. 이거 뭐니? <웃음> 저 새끼 뭐 하는 <웃음> 새끼지? <웃음> 아 이거 아 이거 바다 낚시 한번 해야 되는데. 에이들아 어? 어? 어? 에들아 에들아 그거 이거 좀나 모래사장 가서. 2으면피치좀 만들 수 있는 데. 가자 가자 그만그수 완전적으로 하자 이만아수라이있어 데. 있는 데. 는 느낌이 있는 있고 이렇게 들수 있는 으면만 피치도 만들 수 있는 데. 2만 피치 모든 들건 있는 데. 있 솔직히 이번 판 오일만 많이 남았으면 더 막이긴 한 판이다. 괜찮은 물건이죠. 좋아. 그냥... 잡았네. 아니, 오일이 없어 오일이. 오 어? 오일이 없었지. 바위가 있네요. 지금 라이트 열고 있는데 오일이 없어가지고. 각자스 오일 주러 가야 되나? 신호가 신데가 신호가 신호가 신호가 신호가 신호가 신호가 신호가 있호가 신호가 신호가 신호가 신호가 신호가 신호가 신호가 신호가 신가신도가신가신가 신호가 신호가 신호가 좀챙겨신호나요리가 들어야 돼, 저가신 얘들아, 변화가 가서 오일 줄 아니면 그냥 숲 가서 낚시해서 매운탕 만들면서 뭐가 다. 머리가 맑아질 것 같네요. 오일 치자그냥급이 도착합니다. 학교 돌렸다가 동대만 먹고 혜진한테 갖다 줄게. 아, 근데 오일이 남아 있으려나. 이건 참 요리 요리 작을 많이 못했나 왔어, 왔어. 전화 걸어 봐야지. 때는 사람들이 부적거리는 거리였겠죠. 했다가 절반. 먼지가 눈 쌓인다. 생각해보니까 꽃 꽃을 숨 말고 뭐구는구나 잠깐 여기 찍먹만 하고 올게. 야야 밑에 유키 유키. 아까 우리 쫓던 유키야 유키 아니야? 어, 이제 승복 만들었도 파도 파도 파도 파 빠져 도도 파도 파도 파도 파도 파도 파도 파도 파도 파도 파도 파도 도 파도 파 오 예. 떡우세는 못참당신을 마저 이어받겠습니다두 개야? 나라가 나오안 나오나 좀 보게. 당신의 업을 알아봐. 마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갔다 오자. 승복 승복 나오면 우리 혜진이 퀴나 맞춰줄 수 있어. 잠깐. 오, 오일오일좀 여기서 좀 만들어 가자 오히려. 편히 가시오더 없나? 저을까고 응. 음. 승복 찾으면 되니까. 어. <웃음> 오케이 승복 여기 버려져 있는데. 승복 일분도 항공 보급이 도착한다 죄신이 키나 나왔고 경이로워요. 응, 누가 잡았대? 새끼 골목으로 빠졌네. 버리지 않게 조심할 거예요. 바이나어 얘들아, 모래 <웃음> 아, 모 아, 감 그래, 음, 어. 어? 뭐 이거. 더거 아, 이거. 이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음. 이거 동네 잡아금 고기라도 떠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뭐 지금, 지금, 어 뭐야? 혜수금또 나온다고? 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지 지금, 지금, 지금, 만드는데 키리이 없으니까. 누군가 보이면 찾아가야 할까요? 반면 파란색 저거 키리리 길 빈다. 아 얘들아 고기 챙겼니?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아, 아 석갑이네. 제가 가겠어요. 1분 후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고기 고기, 먼지가 좀 쌓인 것 고기, 같군요. 고기, 고기, 고, 고기, <웃음> 고기, 고기, <웃음> 고기, 고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이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잡았군요 동물 더 없나? 동물 음. 더 없다. 집으로 아, 치리고. 라면이라도, 라면이라도. 나 분홍신 만들고 싶어. 음, 는지 않아요. 라면 떴다. 준비해주세 어디로?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각자 S 임새가 있다. 길이 내려가자 아이고. 잠깐만 나 스택 좀만 더 하고. 길이 응? 어지럽네요. 잠깐만 골목. 아유, 기다 지금 패시브 91 스택. 음... 음... 아, 필 탔어, 저 새끼. 찾았다. 가자 다 아, 확 깬. 하나, 가아 하나 중. 일단 무시해서 되게 크게. 아무도 없는 건가요? 거기 있냐? 모자의이차 <목소리> <목소리> 갖고 하지? 못해. 이것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 누군가 보이면 찾아가야 할까요? 없네 육, 밑에 유키? 건물 안에 있는가? 와아! 유리 잡힌 거봐 들어가지 마! 그냥 여기 막꾸고 빠티자 우리가 혹시 나들 챗템 몇개 있어? 템칸 남아? 다들? 아꽉 찼어 나 지금 이 네. 혼자 같은데? 들어가지마 무차 지않 제키 엠마 주우고 유키 혼자 잡은 거같 과하 어차피 트랩몇다야 되잖아 해고 음. 응. 제가 멍청하게 한 거지 저거는 1분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음. 아무도 없는 건가요? 변수를 기웁시다. 오케이 숙작1 4를 좋아 좋아 좋아 패시브 103렙 체력 3,850. 아, 나배 터져. 배 터진다고. 미친놈아. <웃음> 이거 심어 고기 더 있으면 더 만들 수한테 넣어줘. 놀러 왔었으면 즐거웠을 것같네요 아, 야, 체력 3870이야. 나 이거. 드라콘 닉이라 이거 아이키스보다 체력 낮은데. 운사가 없나? 운석? 궁궁 궁 있어요, 지금? 믿기다. 아니, 카이팅 할 거면 차라리 그냥 퀸어가 계속 끼는 게 낫지. 아직 고기 안 나왔어. <목소리> 사운드 타고 잠시 야, 기대대, 기대대. 시간입니다. 아, 아 건대지 말지. 너 어디 와 와, 너 어디 와 근무 시간 마지막 근일정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이쿠데. 목소리> 아, 잠깐만. 대지지 어, 예. 모두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